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나게 됐고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뒤늦은 후회로 잡아보려고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어쩌면 이제 안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었나 봐요. 나는 너무 간절한데 그 사람은 나와 같지 않은가 보죠. 이별 후에 너무 마음 아파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할 때는 가끔 모진 생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아까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는 분명 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걸 막아야 할 필요도 있겠죠. 또 분명 내 선한 마음과는 다르게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내가 그와 사랑하면서 어설프게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가 아프고 힘들어서 지쳐서 나에게서 떠난 거라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몹시 힘든 거라면 지나간 그 사람과의 시간 속에서 후회하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후회가 된다면요 분명 내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일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해주지 못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왜 몰라줬을까 하는 생각들이겠죠 그래서 난이 후회를 번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내 마음을 전해봤고요 그 사람을 잡아봤어요 요청해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수 없다잖아요 모질게 또는 아름답게 마무리하자고 나를 자꾸 밀어낸다고요 어찌 됐든 내 마음은 너무 아픈데 그 사람의 결론은요 못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게 아니고요 나는 왜이 사람을 잊을 수 없는 걸까요 나는 왜 이제서야 후회를 하는 걸까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왜 이제 와서 이 사람에게 잘해보겠다고 약속을 하는 걸까요 그건 분명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가 나한테 했던 것만큼은 그에게 못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가 나를 사랑해줬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다시 해보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는 걸 거고요 하지만 그 사람도요 나를 사랑하는 동안에 참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몰라주니까 내가 내 욕심만 부리니까 그럼에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동안 버텨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를 그렇게 방치해서 그 마음이 이제 꺼져 버린 걸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건 맞는 거겠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뜨겁게 나를 사랑했던 게 맞는 걸 거라고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누군가를 미친 듯이 사랑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남들처럼 무난하게 잘 지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늘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무난하게 지내고는 있지만 평생 가슴 벅차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단한 번도 못해보고 죽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나는 요 적어도 그런 사랑을 한번 받아는 봤잖아요.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기는 했네요. 한때는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이 제가될 때까지 나를 향해 활발 타오르는 걸 느껴봤잖아요 그렇게 나는 진짜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도 나에게 그런 추억을 남겨줬잖아요 그렇게 그는요 나를 위해서 버텨준 시간도 길었고요 그만큼 그는 아팠던 시간도 길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상처가 너무 많아서 나에게 올수 없는 걸 수도 있죠 그 사람도 나와의 사랑을 간절히 원했지만 죽고 싶지는 않았나 봐요. 죽을 만큼 참으면서 나를 사랑하다가 죽기 직전에 멈춘 걸 수도 있다고요. 만약 그가 그렇게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 사람이 힘들고 아팠던 상처는 더더욱 컸을 거고요. 그 상처가 아프고 큰 만큼 나에게 돌아오기는 더더욱 힘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아직도 원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내 이기심과 내 욕심만 그에게 전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나와 함께하는 동안 그는 나에게 어떠한 요구도 해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어떠한 배려도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지금 그가 나에게 제발 지금은 자기가 살수 있게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처음으로 요구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날 사랑해줬던 게 확실하고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번만큼은 나도 그 사람의 요구를 한 번은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 둘이 서로 진짜 사랑한 게 맞는 게 아닐까요? 그래야 그도 마지막에 나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받아서 나를 추억할 수는 있는 거겠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생긴 아픈 마음은 잘안 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아픈 것이 예쁜 걸로도 바뀔 수 있거든요 지금 나는 분명 아프지만 내가 했던 사랑은 예쁜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울고 아파하면서 매달리는 모습이 처절해져가는 그 모습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던 그 사람에 대한 보답은 아니지 않을까요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에 진심으로 사랑을 느꼈다면 이제는 그 사람에게 배운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내줘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제는 다시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진짜 노력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것과 비참한 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나에게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올수 없는 걸 수도 있고요. 그가 나를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그가 살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못올걸 안다면요. 내 마음까지 힘들게 몰아가지 마시고요. 또 나는 아픈 사랑의 기억이 있는 게 아니라 뜨거운 사랑의 추억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뜨거운 사랑에 추억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추억해보시면 어떨까요? 잊어야만 한다고 노력하지 마시고 추억에 담아보시면 어떻겠냐고요. 오늘은 마음이 여린 분들을 위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다음에는 냉정하고 차가운 마음으로 상대를 단칼에 잘라내보고 싶은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